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네, 뭐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그 어느 곳에서 쓸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미지랑 그리고 뭐세 가지로 표현하라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글이랑 이미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음 조금 디자인좀예쁘지 않죠. 조금 더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세련되게 표현해 보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봐도 어떨까 싶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아이콘이랑 그리고 색상만 약간 들어간 거거든요 자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만들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사진이 정말 잘 나온 사진이면 더 좋고요 뒤쪽이 흰색이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이미지를 그림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살짝 키워 준 다음에 이제 이미지만 남기고 뒷 배경은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그림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만 존재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배경 제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보관할 영역과 제거할 영역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라색으로 나와있는 이 부분은 제거할 영역이고요. 보관할 영역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과 그리고 몸통 전체를 남기고 다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아까 전과는 뭔가 좀 다르죠? 뒤쪽에 있는 흰색 이미지가 다 없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이미지랑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기를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편집하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의 사진이라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하나 냅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 상자를 집어 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 직사각형 도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더니 이미지가 뒤로 갔죠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상자에 그라데이션을 줄 건데요 그라데이션이 뭐냐면 색상이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말합니다 어, 그냥 원래 색상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라데이션을 쓰게 되면 조금 더 고급스러워 지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여기 있는 UI 그라데이션즈라고 하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만한 다양한 그라데이션을 볼수 있어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이 색상 값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일단 가지고 올 건데 삽입, 스크린샷 들어가서 화면 캡처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이 색상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파워포인트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지금부터는 그라데이션을 넣기가 정말 쉬워지는데요. 자 도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그리고 선 없음 채우기 그라데이션 채우기 해주시고요. 여기 중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색 스포이드 콕맨 오른쪽 거색 스포이드 콕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 그라데이션이 저절로 생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그라데이션을 넣기 전에 스포이드 기능을 썼잖아요 그 스포이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존재합니다 그 이하 버전은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카드를 보시면 이제 2010 버전 이하에서도 색상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거 보시고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의 상자를 넣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일단 해주고요 자, 이렇게 열정, 체력, 도전 이런 세 가지의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 나를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어랑 간단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자 열정, 체력, 도전 이거 다 일단 텍스 상자를 따로따로 만들어 두고요 그리고 열정, 체력, 도전에 맞는 아이콘을 가지고 와주시면 좋아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오피스 365 버전에 있는 파워포인트에는 여기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했었던 그 키워드에 맞는 아이콘을 선택해서 삽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색상만 바꿔주면 끝인데요. 이제 보통이 이제 이런 아이콘 탭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주면 좋냐면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해주면. 다양한 아이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체력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게요 체력하면 운동이 떠오르죠 운동하면 뭐 근력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여기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png 파일을 넣어줄 건데요 png 파일을 넣어주기 전에 여기에 있는 색상을 마음껏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흰색을 해줄게요 흰색으로 512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 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콘이 하얀색으로 들어온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의 아이콘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세 가지 아이콘을 가져왔다라고 가정을 해 봤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자, 열정 이 제목 부분도 따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글꼴도 좀 키워주고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조금 작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짧게 띄어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나머지는 일단 가, 삭제를 해둘게요. 이제는 글꼴을 바꿔줄 차례인데요. 글꼴이 맑은 고딕이 아니라 저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목 부분은 엑스트라 볼드로 해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엑스트라 볼드가 아닌 가장 얇은 굴골인 라이트 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색상도 똑같이 흰색 자 이렇게 만들어 줬더니 오 느낌이 꽤 좋죠 자 이것을 오른쪽에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일단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엄청 깔끔해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삽입, 도형, 선 도형을 삽입할 거고요.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빈 칸, 그러니까 나누는 칸 모양을 약간만 만들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아까 전에 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그리고 느낌있게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여기 상단에 이제 텍스트 상자만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목이 들어가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을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조금 더 어, 느낌이 있게 나올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넣어볼게요 뒤쪽에 있는 네모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애니메이션 날아오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보단 왼쪽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리고 시간도 0.5초가 아니라 한 0.25초 정도가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진도 날아오기를 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형태도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자 기본 원래의 자기 소개서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표현해 보니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그리고 한 눈에 한 눈에 들어오는 그런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꼭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자기 소개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파일은 제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 테니까 이거 참고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